아 오늘은 그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고구마 마탕 응? 세개 갖고 해보자. 음 실패 없는 마탕. <웃음> 맛있게 제대로 된 마탕. 이거를 이제 겠잖아 이렇게 막까먹으면 되죠. 그러니까 음. 물에다 담가야 돼. 마탕도 되게 단순한 건데. 음 단순한데. 음, 잘못하면 근데 막 물컹 물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. 오늘은 속은 촉촉 겉은 바삭. 응? 음좀 크게 할 거야. 너무 장믄는잔 것보다 좀 큰게 낫더라고 세모로 세모로 이렇게 잘린는데야 응? 이것도 세개도 많네 많아 또? 어. 응. 하나만 해도 되겠다 세개만 할까? 아니 잘라놨으니까 해야지 양신해 일단 무거우면 <웃음> <누구 오면> 먹으라고? <웃음> <웃음> 됐다 아, 튀겨? 응, 튀겨야지. 안 튀긴 줄 알았어? 응. 어. 여기. 이게 튀겨야지. 튀겨야지. 거씬거씬 바삭바삭하지. 그래서 바삭했나? 응. 어. 이게 이제, 이게 튀길 때, 너무 불, 이게 기름이 너무 세면은, 속은 안 입고 겉만 타. 그러니까 불을 약간 조금 줄여줘야 돼. 한참 튀겨야지. 다 튀겨집니다. 맛있게 생겼다. 노린노이해가지고좀 이렇게 노짝노짝 해졌지? 이럴 때 한번 건져가지고, 이게 좀 이따가 좀물 온도가 좀 세지면은 그때 한번 더 튀기면 내가더 바삭바삭해. 넣을게. 음, 넣을 기름 아, 온도를 팍 올린 다음에 두 번째 튀길 때 한번 넣어주면 것이 바삭바삭해요. 빨개졌지, 더. 아까보다 이. 음, 응. 확 살아났네. 응. 살아났어요. 응, 응. 자 그만 튀겨. 양념하는 거야 고구마에. 식용유를 한쌍 넣고 이게 자일로스 설탕이야. 몸에 몸에 흡수를 줄이는 설탕 자일로스 설탕. 너무 단게 싫으면 설탕을 조금만. 한 숟가락만 할게. 아마 이제 불을 응. 약하게 가지고 설탕을 녹여야 돼. 약불로 응. 이제 설탕 녹을 때까지 가만 놔뒀다가 여기다 물려서 물 조금 넣어도 되는데 나는 더 바삭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물려서 안 넣고 설탕만 할 거야. 내가 예전에 그안 튀고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바로 해가지고 물렁물렁 했나? 그래 물렁물렁해. 네. 딱딱하게가 안 되더라고. 응. 까만 깨를 싹 뿌리고 다 된거야? 끝 응, 그럼 끄고 고구마 마탕이 이렇게 안생이 됐습니다 아주 맛있는, 응, 암백한 고구마 맛탕이에요. 응. 하나 드셔보세요. 안 뜨거울까? 응? 물어봐. 아, 먹어봐. 와, 아직 뜨거운데? 괜찮아요? 뜨거워. 응. 뜨겁더. 금방 물이 나왔으니까. 응. 응. 음, 그러니까 딱 고구마, 좋네, 딱 좋아. 응. 음, 이렇게 고구마 맛탕을 아주 음. 쉽게, 쉽게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간식으로, 이거 비올 때나, 이렇게 좀, 뭐가 궁금, 입이 궁금할 때,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드시면, 또 맛있는, 응, 음, 고구마 맛탕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뻐? 응. 음.